여보가 제주도에서 하루에 운전을 200km씩 했으니까 그랑조처럼 나했지 그랑조 <웃음> 제주도를 그랑조처럼 별모양으로 다했어 <웃음> 아... 김해길 제주 3년차 이대로 괜찮은가? 제주 3년차 이대로 괜찮은가? 어 제주 3년차, 3년차네 이제 벌써 그렇지 지금 우리가 완전 극성숙이잖아 극성수기는 아니지. 이제 성수기가 이제 시작되지.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아 그치 이제. 엄청난 성수기가 되었잖아. 그치 그치. 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작년 이맘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응. 지금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응. 공항에서 있는 피로도가 응. 엄청 달라. 수화을 붙일 때도 막 30분씩 줄 서야 되고 그리고 이 비행기 가격이 폭등을 한다는 게어일 <웃음> 제일 큰 문제고. 제주도민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면 좋지 응. 제주도는 관광도시니까 당연히 좋은데 내 개인적으로는 어 공항에서 좀 피로도가 있다. 우리 저번에 서울 갔다가 집에 못올 뻔했잖아. 못 왔잖아. 어못 왔지. 아못 왔고 그 다음 날도 못올 뻔했구나. 맞아 맞아. 맞아 비행기가 없어요. 금요일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와야지 했는데 항상 비행기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공항에 도착을 하면 갈 비행기를 그때 시간에 맞는 걸 끊었었는데 그날도 내일도 그렇게 갈까? 이렇게 했다가 아니야 여보 우리 밤에 미리 끊자 하고 전날 끊었잖아. 맞아.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려고 우리가 비행기를 봤더니 비행기가 아예 없었잖아. 맞아. 집에 못올뻔 했다는 거. 어쩜 뭐 한대도 없냐? 낮부터 어. 밤까지 하나도 없었어. 그 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집에 집, 못 온다는 거 아, 집에 올 수가 없어서 어, 집에 못 온다는 거 비행기 값도 그때 거의 평소보다 8배 정도 그던거 같아 그 꼬리칸에 타고 <웃음> 씨, 아무튼 요즘에 뭐 힘내, 집에 오기가 나야. 힘들고 항공권이 좀 부담되고 그랬다는 거 그렇다 개인적인 이런 부담은 있지만 음. 제주 도민으로서는 코로나가 풀려서 음. 더 많이 오는 거는 도민으로서는 좀 좋지 음. 우리가 제주도 오자마자 응. 코로나가 엄청 심해졌잖아. 어, 맞아. 솔직히, 우리 제주도에 있으면서 어. 밖에서 뭐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응. 뭐술 한잔 하거나 이런 게열번 응.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어, 그것도 때. 누구 왔을 때. 어. 그런 때 말고는 밖에서 먹은 적이 거의 없어. 더 웃긴 게 시청자분도 오셨을 때도 우리 집에서. 맞아, 집에서 회식하고 그랬으니까. 어. 생각해보면 다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응. 밖에서 뭐 식사를 하거나 외식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어디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어. 올 이제는 코로나도 좀 이제 풀렸고. 응. 그래서 올해는 좀제주도 사는 거답게보낼가 응. 해. 그래. 우리 올해 그 프리 다이빙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음. 난 아직 아, 생각 중이야. 같이 한대매. <웃음> 아나 그거 무서워. 물 속이 무서워. 고기들이 널더 무서워해. 그건 그렇지. 음, 고기들은 우리가 안 잡아먹지만 우린 고기를 잡아먹잖아. <웃음> 다 야,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적의 논리다이. 음. 이마트랑 버거킹이 너무 멀어. 그쵸. 코스트코가 없다. 마트 관리 야, 문제가 코스트코가 있어. 코스트코가 없는 거는 처음에 되게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어.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음. 큰 문제는 아니야. 어, 그냥 좀 아쉬운 어, 정도. 그냥 좀 아쉬운 정도. 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마트가 너무 멀다. 그리고 어. 이제 제주 사람이 좀 돼간다는 증거가 뭐냐면 음. 우리 여기 이사 왔을 때 1년 차에는 음. 제주시까지 진짜 맨날 왔다 갔다 했잖아 맞아 맞아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제주시를 간다는 거 엄청 나게 큰일이야 아, 진짜 공항을 갈 일이 아니면 응. 진짜 안 나가는 것 같아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 거는 응. 기본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이니까 응.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야 처음에는 어. 여기는 여긴 집 밖에 20분 나간다? 아, 아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아 반대인데 아 반대인데 아 너무 멀어 우리 기억나요 몇, 몇 개월 전에 응. 이 마트 엄청 오랜만에 갔을 때아우 신문물이었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이 마트가 <웃음> 우리 맨날 식자재마트 저희 장보는 데에서 장을 보는데 오랜만에 이 마트를 갔는데 어우 어, 너무 야 너무 여기 너무 막 최첨단인 거야 좋더라. 와 기가 막히더라 버거킹은 정말 심각해 버거킹 심각하지 버거킹은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 응. 제주도에서 버거킹을 3번인가 밖에 안 갔을걸? 제주도에 버거킹 하나밖에 없어. 어 맞아. 그것도 제주시에. 맞아. 그것도 이마트 있는데. <웃음> 그냥 저는 오로지 버거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햄버거라고 생각하는데 버거킹을 못 간다는 거. 어, 큰 문제야 큰 음. 문제. 정말 큰 문제고. 그거 이마트가 어. 제주시에 두개 서귀포시에 하나가 있어. 어 그래? 근데 문제는 어. 우리는 동쪽에 살잖아. 그치 그치. 어디를 가든 멀다는 거지. 그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서귀포에서 서귀포 움직이는 거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겁나 멀어요. <웃음> 여기서 이제 모슬포 쪽 가려면요. 1시간 넘게 가야 돼요. 1시간 반가야 돼요. 한 시간 반 가야 돼요. <웃음> 여러분들 제주도가 무슨 뭐이 코스트코도 없고 이런다고 뭐 조그만 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주도 겁나 커요. 경기도 만해요 그런 이동거리의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집 근처도 다 이쁘고 좋고 하니까 같은 상호가 너무 많다. 가게 이름을 찍고 가면 낭패를 볼수 있다는 거. 어, 전혀 다른 데다 데려다 줄수 음.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주소로. 어, 주소로. 그때 우리가 여행 왔을 때 이사 오기 전에 음. 고등어회 먹고 싶어가지고 맞아. 만선의 집 유명하다고 해서 쳤는데 음. 도착했는데 <웃음> 이, 여기가 아닌 거야. 블로그랑 인터넷에서 봤던 데랑 다른 거야. 어, 그것도 한 40분 가. 어, 그 40분 정 반대 방향으로 40분 가가지고. <웃음> 그때 내가 그런 식으로 동선을 잘못 따가지고 여보가 제주도에서 하루에 운전을 200km씩 했으니까 그랑조처럼 다했지 그랑조 <웃음> 어, 제주도를 그랑조처럼 별모양으로 다녔어 아... 동선을 잘 짜야 된다는 거 어, 지도를 보고 동선을 짜야 된다는 거 진짜 그렇게 작지가 음. 않아요 제주도가 맞아 그리고 이거 동선 잘못 짜면 아. 운전 너무 많이 해 진짜 그랑조 소환된다 다니다가 마법진, 마법진 입어서 다, 마법진. 장난 아니야 진짜 도박사람고할 뻔했어 <웃음> 아! 뭐. 기름보일러 아 기름보일러 응. 이건, 아. 이건 좀 최악이야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부담되고 응. 이게 기름값 안오를 때 처음에 이사올 때는 되게 쌌잖아 우리가 맞아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어. 지금은 너무 비싸져가지고 아 너무 심각해 이거는 진짜 큰 문제야 겨울에도 찬물샤워 해야 돼 맞아 정신력으로 살아야 돼 제주시 쪽에 시내 쪽에는 음. 뭐 이제 가스가 조금씩 들어오려고 한다 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음. 기름보일러 진짜 부담돼 이거. 큰일이야 진짜. 어, 진짜 최강의 단점이다 음. 어, 지금, 지금 날이 따뜻해서 입고 있었는데 음. 기름보일러는 진짜 지금 선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우리 이번에 집에 온도도 되게 낮춰놨었죠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웬만한 금액선까지 안 되면은 맞그 유조차? 유조차가 안와 아직도 제주도는 발전 제일 꺼리가 많으니까, 네. 이거는 차차 좋아지겠죠? 그럼 이제 좋은 걸얘기해보요 좋은 거? 네. 제주도에 살아서 좋은 거는, 솔직히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어. 제주에 산다? 어. 어. 제주에 산다? 조금만 가도 어. 바다가 있고, 어. 이게 너무 좋아. 높은 건물 없고, 음. 온전하기 편하고. 그리고 나는 조금 제주도 보면서 좋다고 느끼는 게, 물론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음. 제주 애기들 있잖아요 아.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 아. 얘네가 확실히 좀 달라요 착하고 아직도 약간 나 어릴 때 놀던 것처럼 네. 동네 뛰어다니면서 놀고 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뭐 게임하고 살워고 네. 인사도 잘하고 네. 애들이 표정이 되게 좋아 맞아. 근데 이거는 좀 내가 본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네. 우리 동네 애들 다 착하고 네. 어, 애들 잘 웃고 예의 바르고 하는 것 같아 맞아. 제주도 진짜 좋죠 되게 좋아 아 오늘 받아보고 싶다 이러는데 예전에는 큰 맘먹고 맞아 날 잡아서 가야 되고 어, 큰 맘먹고 막 강원도 쪽으로 주말에 한번 나가고 그랬는데 음. 요즘에는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은 조금 달리면 바로 바다니까 그치. 뛰어서도 오니까 어 맞아 어, 집에서 뛰어서도 오니까 길을 잊어먹어서 그렇지 <웃음> 뛰어서도 오긴 하니까 내가 요새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서 제주도가 더 좋아졌어 아좀 인생 드라마야 인생 드라마 아, 진짜 미쳤나봐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살아서 음, 음. 더막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응. 어난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우리 웬만하면 본방 챙겨보고 이런 거안 하잖아 아, 다시 보기 보잖아 처음이지 와 진짜 본방 할때딱 되니까 둘이 준비해가지고 맥주 한 끼씩 딱 들고 그거 보는데 편마다 안온 편이 없어 아 요번에 그 응. 쌍둥이 언니 나온 거 어... 와 마지막에 그 캠핑카 안에 그림 그려져 있고 가족 사진 나오는데 진짜 못 참겠더라. 오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그 진짜 연기를 다 잘하신다는 게 그치, 느껴져. 그치, 그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기가 막히지 진짜 최고지.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해안 도로가 이렇게 있다는 거. 여보만 찍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아니 나만 볼거안 보여드릴 건데요? <웃음> 죄송한데 여러분 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바지 오징어 널려 있는 거. 해안도로 여기 오토바이 타고 달려 진짜 좋네 여기 이 도로가 온평신한 해안도로거든요 제가 오토바이 타때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여기에요 아 집에 다 왔네 네 가도록 응. 하자